여튼, 자, 보도록 할게요, 이 팀. 지금 현재 은빛 물결이랑 전개 있고, AC 밀란 팀이네요. 요즘 AC 밀란 팀이 적패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근데 AC 밀란, 저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적패는 아니고요. 솔직히, 팀 진짜 좋아. 어쩔 수 없어, 진짜. 여튼, 쉐이더루프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데일루페우? 데일루페우? 어, 여튼. 이 선수는 약간, 좀 저한테는 생소한 분이시긴 한데, 여튼, 데일, 데얼루페오 카프랑 근데 굳이 얼비, 엘비를 급여를 좀 높게 쓰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AC 밀란이라서 어,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게 쉐이도르프 말고 히바우드 쓰시는게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지면 이제 전에 그 뭐야 저기에 원래 그냥 브라질 선수로 한번 호나우지뉴 쓰고 쓰려고 이렇게 썼는데 호나우지뉴보다 뭔가가 히바우드가 좀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바우드 지금 쓰고 있는데 전혀 후회 안 했어요 진짜 내가 왜 그때 호나우지뉴를 왜안 쓰고 그냥 히바우드 썼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히바우드 쓰세요 세이도르프 세이도르프도 물론 좋은 선수인데 뭔가 히바우드가 좀더 괜찮다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 나쁘지 않네. 치바우도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못 넣어.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야. 오늘 안 해줍니다는 뭐야. 오늘, 오늘 안에 가는데. 오늘 지금 필 받았어. 오늘. 가자. 가자. 딕! 뿡! 아! 뭐해! 집중해야죠 야 히바우드 너 왼발의 장인이잖아 와 지금 히바우드 18이잖아요 쟤 그냥 18짜리 없애고 그냥 폴 포그바로 바로 그냥 지를란다 진짜 진심으로 폴 포그바가 훨씬 좋아 와 진짜 우리 그 바형 그 바형이 얼마나 가신데 와 히바우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히바우드 오케이 히바우드가 근데 급여가 아마 16이 아닐건데 히바우드 히바우드 TC 18인데 지금 제가 18로 이거지 이제 TC 쓰고 있거든요? TC가 제일 좋아가지고 그리고 쓰고 있는데 186에 해도 무조건 따고 그냥 약한발 사용 안하고 왼발인데 왼발이라도 꽤 잘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오른발 지향중이긴 한데 오른발 아니면 양발장주인데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리고 점프 솔직히 186인데 71정도면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헤도도 한 이정도는 좀 나쁘지 않고 콜라춘하님 안녕하세요 저거 CM용으로 괜찮네요 솔직히 지금 이제 제가 현재 힙바우드를 c a m 으로도 써보고 c m 으로도 써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상관없어요 어 CM도 괜찮고 c a m 도 좋아요 CM하고 만약에 b l r CDM으로 놓고 글리트 CM 그 다음에 힙바우드 c m 으로 놔둔다 상관없어요 진짜 와애 진짜 제가 애가 왜 CM을 써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블리트를 C m 에 넣고 애를 CM으로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왜 CM이 진짜 CM으로 놔둬도 왜 진짜 와 후회를 하지 않고 진짜 왜 좋았다고 생각하는게 CM으로 두잖아요 애가 공격 나가요 공격 나갔는데 이제 공격 나가서 못 돌아와 근데 아 이거 그림판으로 설명할게요 갈림판 괜히 갈림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 만약에 공격 진영이 여기 있어요. 자, 그림 못 그려도 양해 부탁드려. 아, 이거 이거 다시 지우는 버전 없나? 지우개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설명해야 하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 여튼 그냥 대충 설명한다면은 자, 브러쉬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죠. 좀 모양 이상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주황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있는데 여기가 공격진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공격진, 여기가 수비진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히바우드가 공격 나왔어요. 한 이때 여기쯤에 있어. 여기쯤에 있어도 이제 슈팅 마이게 안 되고 여기 수비에서 가로 막혔다. 가로 막히고 이제 여기 이 수비가 여기 패스 주면서 일로 이렇게 주려고 할때 히바우드가 이로 와 있어. 진짜 엄청 빨리 그니까 러 이거 패스 줬는데 애가 완전 뛰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와있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거 수비를 여기서부터 수비를 자신이좀 늦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비를 해줘 애가 그 점에서 제가 진짜로 놀랬던게 그리고 수비를 만약 여기서 만약에 설령 만약에 했는데 수비가 안됐어 수비가 안됐어 만약에 그러면 이쪽으로 치고 올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막 블리트 있고 뭐 누구 있고 막뭐 센터백 뭐 티아고 슈바 있고 막뭐 이렇게 반데이크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 얘네들이 막고있어 막고있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윙으로부터 이렇게 올거아니에요또 이제 패스주고 여기서 또 이제 패스주면서 또 이제 여기 윙어가 또 뛰어올거아니야 뛰어오면서 여기 이제 크로스 날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애들이 크로스를 안날려 요즘은 이상하게 애들이 이제 칠거같아갖고 크로스 안날려 왜냐면 센터백이 치하고시우바랑 반디이크에서 이미 끝났거든 그냥 진애들이 안되겠다는걸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이제 드립을 치면서 올라와고또 패스를 주죠 이때 이 패스를 줄 때, 히바우드가 여기 와있어요, 진짜. 이 패스를 줄 때, 이미 여기 와있어.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공격수, 여기, 이게 원래 패스 받아야 되는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가, 못 받아. 몸싸움이, 왜냐면은, 히바우드 자체가, 몸싸움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가, 어, 뭐야, 왜 이렇게 낫지? 어, 맞지, 어. 낫지가 아니고, 맞지, 어. 제가 말을 좀 실수했네요. 몸싸움이 애가 숙련도 다 올리고 하면한 95정도 돼 솔직히 한좀 플러스 받고 하면은 한 95정도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애가 몸싸움이 솔직히 웬만한 애들 막 스트라이커 아니면 윙애들은 웬만해서는 솔직히 막 몸싸움은 좋지 않아 그래갖고 막 애가 그 어느정도 막 뚫린다고 해도 어느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센터백 애들이 어느정도 막거든요 아니면 공이 튕겨나와요 무조건 튕겨나와서 어느정도 진짜 그래서 일단 여하튼 많이 넘기려졌는데히바우해서 추천드릴게요 음 혹시라도 제가 좀더 추천드릴 선수를 좀 찾아드릴까요? 일단 보누치 보누치를 쓰시고 계시네? 혹시 돈이 좀 어느정도 있으신지 아 있으시면은 파월로, 말디니, 보누치, 보누치보다는 뭔가 말디니는 그렇다 쳐도 보누치보다는 솔직히 제가 봤었을때 치아고시오바를 좀더 추천드리거든요 솔직히 보누치보다는 가속력적인 부분에서좀 그렇고 어그 다음에 팔로 말디니는 솔직히 원래 이 선수가 좀 대단한 선수로 이미 각인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해줘도 다 아실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솔직히 이 선수가 좀기인게 186 인데 점프가 일단 103그 다음에 가로채기 이런 부분에서 그 몸싸움이 벌써 100이네 와이 부분에서 는 이미 그냥 말 끝났죠 가속력 음. 근데 위치선정이 좀 세시네요 어. 위치선정이 좀 그래도 침착성이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지 침착성 하나로 그냥 어느정도 조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수비를 한다는거니까 그렇다치고 돈나룸마 시즌 조금만 더 지열이라는지 좀 그런 걸 높였으면 좋겠는데 민백애들 급여를 좀 낮추고 다름이 아닌가? 저 선수 아마 라이브 있을 텐데 어 아마 라이브 있을 텐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클럽 경력이 라이브 없구나 있나? 아 있네 어 라이브 있을 텐데 지금 파르마이 선수 파르마이지면 뛰고 있으니까 어 차라리 라이브로 쓰시고 에좀 높이고 히바우드 쓰시고 그 다음에 윙 애들로 약간 좀 이렇게 높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은데 호나우드는 이미지면 쓰시고 계시니까 굴리트랑 놔두고 비라도 놔두고 오캄포스 뭐 이런 선수들 조금 더 다른 선수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셔갖고 좀더 높게 쓴다든지 근데 굳이 뭐 다른 선수 쓰실 필요가 없겠구나 어 되게 좋으시니까 팀 치면 이제 급여 급여치고도 능력치도 다 괜찮네요 솔직히. 오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삼천치고 이 정도면 괜찮다. 네, 팀이 에이시밀라니세요. 어, 정신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린다고 말, 그건 못봤다, 제가. 여튼, 오, 괜찮으시네.